다만큼바깥수 움직였으니까 2초일 거 아니에요? 응, 응. 이거 여기다 제일 하면 2초, 이거 다니까. 그러면 속도가? 2겠죠? 어, 단위 써봐. 네, 음, 단위? 어, 응, 단위. 얘가? 응. 그렇지. 그럼 B네. 지금 8 2이 60이잖아요? 응 어. B는? 그러면? 아니, 어, 여기, 여기 때 이거니까 2분의 응. 6하면은? 그렇지! 아니, 네. 이렇게 되겠죠? 잘했어, 잘했어. 그러니까 A가 B가 b가 더큰 거야. 속도가 더 빠른 거야, 그지? 그럼 이것도 생각해봐, 미음 보게. ᄂ, 응. d2, 될 때. A에 d2에서 태풍이 일어나고 있다. A, d2. 음. 지금 여기 봤을 때, A는 속도가 2, 그, 속도가 2라고 했잖아요. 음. 지금 D2는 6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어.